오늘 오랜만에 아이린 형님 바로 왔습니다 힘들 때 내가 기대 언제 다른 데로 갔올게요라는 생각에 머리 잘랐네그렇좀 이러고 이랬다. 어. 몇명좀알려줘 명? 초고추자. 좋다, 초고추자. 왜 초고추자? 머리 머리가 빨개서. 빨개. 와.. 진짜 1차원 <웃음> 되는 거지? 원해 형 근데 그거 아니야? 형그 뭐야? 그 학교 댄스머신? 뭐 그래, 댄스 다 형. 형 중? 댄스머신 댄스 댄스 아 <웃음> 이름으로가까이루다이루멋있다 에이사, 장래희망이사 Okay. a n y How m a n o w many? o w m a o o o 이거 꿈이다고오 <웃음> <좋다>. 잘하는데? <웃음> 미스, 미스, 미스. <웃음> 잘하는데 <웃음> 가 이렇게 글씨 쓰는 걸하다니 <웃음> 보통 쓴거 하시나 딴 애들이 하는 거 호동이? 응호이호이 <웃음> <웃음> 음. 사실 13호의 춤은 음, 되게 전에부터 좋아하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퍼포먼스 팀 노래 중에서 저 생각이 제일 특이하고 남다라는 모습 약간 담기는 인가 요즘에 아이 어, 형님 멤버들 그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춤 보여줄 수 있어서도 너무 좋고 그 나중에 방송 나왔을 때 이제 아이 형님 통해 더 많은 그 원래 세븐틴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깊게 소개해줄 수 있는 기회 숨생어서도 너무 좋고 홈런도 사실 완구는 못하지만 이거도 만약에 아이 형님 통해 이제 사람들 원래 세븐틴 몰았던 사람들 이 홈런 퍼포먼스 보고 이뮤직비디오 찾아 찾아서 왕국 노래도 들으시고 뮤비도 보고 무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영 끝! 아, 끝! 아, 끝! 아, 대장종이 대정, 끝났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형님 촬영이 끝났는데요. 세븐틴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많이 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어, 안 돼. 네, 저희가 지금 아는 형님 촬영을 잘 끝마쳤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대방출했으니까 기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 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어, 세미콜론 홈런 활동 이제 시작하면서 또 많은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1년 2개월 만에 이제 아는 형님을 나왔는데 확실히 저번보다 부담감이 조금 적어서 좀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했어요. 저번엔 조금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네, 최승철이요? 최승철이. 아 그래서 별 활약을 못 했는데 그냥 기분 좋았어요.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끝났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아는 형님 저번에 중간에 가가지고 맞아 너무 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 뒤가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어. 이번에 게임도 하고 오늘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 그렇지 딱 뒤에 약간 분위기가 더 풀리잖아. 어. 그렇지 우리 이이 게임 뭐였지 이름이? 나이스 게임. 아 나이스 게임이 아, 나이스 너무 재밌었어. 게임. 어,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 뒤에는 막조 어려웠는데. 안녕하세요. 아 먹고 싶었지만 못 먹어서 아쉽네요. 다음에 만약 온다면 꼭 먹을 거예요. 맞아 오늘 참 재밌게 잘 찰랑 저희가 이제 컴백할 때. 예능 방송 다, 다 같이 나오는 게몇개 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는, 아는 형님으로 처음 시작했을 수 너무 좋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 아는 형님 나온다고 하면 캐럿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니까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꼭 나오고 싶어요 네. 홈런 대박! 나이게! 화이팅! 이번 어, 아는 형님도 뭔가 재밌게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요 어, 워낙 선배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아, 네. 저희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어, 이번 세븐틴 홈런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 퇴근! 감사합니다.